크랭 TV. 안녕하세요 크랭크 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저와 굉장히 인연이 질긴 어, 분과 한번 인터뷰를 짧게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문성원 문성원 전 스타크래프트2 선수 한번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이 이제 문성원 병장의 전역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2년 동안 굉장히 큰 고생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문성원씨가 저녁 후에 어떤 일을 할 건지 굉장히 궁금해 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문성원씨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한 말씀을 해주시죠 네저녁하기 전까지 어떤 것을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국엔 제가 머물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quarterfinals against bomber and even against classic everyone was like well i don't think mma is going to be able to do it but he's s t i m m i n g up the rep and he has done it he'll be back next year and from that moment on he was looking forward to this moment so your grand finalist nna move